삼각별 모양의 반짝이는 엠블럼은 성공 혹은 부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BMW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수입차 브랜드인데요.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드라이버들이 선호하는 벤츠는 2016년부터 5년동안 고급차 브랜드 판매 순위 1위를 지켰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다임너 에이지 그룹은 전격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1926년 다임너가 벤츠와 합병하여 다임너 벤츠 에이지가 출범한 이후 96년 동안 이용한 다임너 그룹이라는 그룹명이 깔끔하게 벤츠 그룹이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용해오던 그룹명을 바꾸게 된 주요한 원인은 역시나 인지도였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대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각인되어 왔지만 다인노라는 그룹명은 그에 비해 지명도가 매우 약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룹명도 심플하게 바꾸는 김에 조직도 개편하고 최첨단 모빌리티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다고 하니 앞으로 벤츠그룹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잊혀져버린 다인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있다가 벤츠 이야기도 나오니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최초의 휘발유 엔진을 발명한 칼벤츠는 비교적 유명하지만 최초의 오토바이 발명가인 고트리프 다임너는 그에 비하면 너무 인지도가 약한 인물이죠. 칼벤츠가 열심히 자동차를 연구하던 시기 고트리프 다임너 또한 색다른 이동수단에 탑재할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1834년 독일에서 태어난 고트리프 다임너는 슈투트가르트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연기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전까지 사용하던 석탄가스와 비교해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이 좋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렇게 개발한 엔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자전거에 장착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1885년 11월 10일 최초로 휘발유 내연기관을 장착한 오토바이 라이트 바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1883년 칼 벤츠가 벤츠 앤드 시에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고 7년 뒤인 1890년, 고트리프 다임너는 다임너 모토렌 게젤 샤프트라고 길고 긴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 두명의 걸출한 기술자가 각각 다른 회사를 세웠고 1926년까지만 해도 이두명은 각자 도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고 때문에 이전까지는 서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던 두개의 회사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임너 벤츠 a g 입니다 1998년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다임너 크라이슬러로 바꿨다가 2007년에 크라이슬러를 매각해버리고 최종적으로 다임너 에이지로 이름을 고정했는데 이제부터는 대표차종 브랜드명을 딴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과 같이 쟁쟁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고급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벤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특유의 삼각형 엠블럼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엠블럼은 칼 벤츠가 만든 회사에서 쓰던 월계관 모양의 테두리에 다임너가 사용한 삼각별을 집어넣은 형태로 땅, 바다, 하늘 세개 영역에서 모두 최고가 되겠다는 호기로운 포부가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내세운 모토는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입니다. 벤츠를 상징하는 엠블럼과 번호판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모토에서 알수 있듯이 상당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벤츠는 창립자인칼 벤츠의 이름에서 따왔다지만 메르세데스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르세데스 역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에밀 옐리네크가 등장합니다. 에밀 옐리네크는 1896년부터 다임노와 마이바흐가 함께 만든 자동차 회사인 DMC에서 자동차를 주문한 자상가이자 자동차 경주선수였습니다. 그는 전설의 엔진기술자인 빌헬름 마이바흐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출전한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옐리네크는 다임노에서 제작한 고급자동차에 완전히 푹 빠져서 꾸준히 DMC에서 자동차를 주문함과 동시에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다임러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임러에서 제공한 자동차로 경주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특유의 추진력과 열정으로 자동차 판매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동차 판매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가던 옐리네크는 자신이 몰던 자동차를 자신의 딸인 메르세데스 옐리네크의 이름인 메르세데스라는 예명으로 불렀는데 그의 역량으로 현재의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이 정착된 것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모델명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로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차종의 모델명이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와 같이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것과 대조적인데요. 벤츠를 비롯한 BMW, 아우디 등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들의 모델명은 비슷비슷하게 알파벳으로 차급을 구분하고 숫자로 성능을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세단인 벤츠 S클래스는 독일어로 존더 클래스, 스페셜 클래스의 앞글자를 딴 S를 따온 것으로 이름 그대로 스페셜하다는 뜻입니다. 중형 비즈니스 세단인 E클래스의 경우에는 독일어 i t 스프리츠 모터스, 즉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를 의미하는 단어의 앞글자에서 따온 것인데요. 훗날에는 중형 세단 모델 전체를 통칭하는 알파벳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엘레강트 이기자큐티브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스피드를 자랑하는 C클래스는 컴팩트에서 따왔으며 흔히 G-바겐으로 불리는 벤츠 SB모델 중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G클래스는 독일어로 오프로드용 차량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벤츠는 스카니아, 볼보와 함께 세계 3대 상용차 생산기업이기도 합니다. 버스와 트럭, 특수목적차량 등도 기업의 주력생산품목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벤츠의 삼각형 엠블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대한 화물차나 버스를 심심찮게볼수 있습니다. 또한 벤츠는 택시 전용 모델을 별도로 생산하기도 하는데 특히 E클래스의 디젤택시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해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라인업이자 최고급 엔진 제조사로 명성이 자자한 메르세데스 AMG와 마이바흐에 대해 간략하게 짚으며 아쉽지만 여기서 벤츠를 떠나보낼까 합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AMG는 두 명의 설립자 이름의 이니셜인 A, M,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그로사스 파의 G, 아우프레이트 메르셔 그로사스 파의 약자입니다. AMG 모델은 호랑이 울음소리만큼 우렁찬 엔진 배기음과 괴물같은 성능을 가진 파워 엔진,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엔진 제조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AMG는 다이노의 산하 자회사로 메르세데스 벤츠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파트너이자 경쟁관계였는데 현재는 완전히 독립된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하며 차저의 주문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튜닝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맞춤형 차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엔진조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작업을 총괄했던 엔지니어의 서명이 적혀있는 명판을 엔진에 부착하는데, 이게 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회장님 차의 끝판왕이라 불렸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마이바흐는다임러 AG 산하의 고급 자동차 엔진 제조사로 출발했고, 카를마이바흐가 설립했습니다. 메르세데스 개발 주역 중 한명인 독일 기술자 비를린마이바흐의 아들이었던 카를마이바흐는 1921년,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고급차를 세상에 선보였지만, 너무 높은 사양에만 집중했던 탓일까요? 1941년까지 고작 1,800여대 생산에 그쳤고, 실제로 팔린 차량의 수는 그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에 실패한 마이바흐는 쓸쓸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다임노에이지는 2002년, 무려 60년동안 잠자고 있던 마이바를 흐 수작업 럭셔리 브랜드로 화려하게 부활시켰고,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용실공이 세계 3대 명차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목표했던 판매량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을 올리며 결국 2013년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초고급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다임러그룹은 철수를 결정한지 2년만에 다시 신형 마이바흐를 출시하면서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GSL 모델을 기반으로 한 마이바흐를 꾸준히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마이바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한정판 모델 더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80 포매틱 에디션 100이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딱 100대만 한정 생산하였고, 가격은 약 4억 3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브랜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번엔 메르세데스 벤츠와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MW에 대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